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떡상을 외치며 가제를외치 남자 떡사랑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이제 암호화 화폐의 회계 처리를 하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암호화 폐에서 현재 회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간단한 원리를 알아본 뒤에 암호화 폐 거래소 중 하나인 BTC 코리아, 즉 비썸의 재무제표를 함께 확인하면서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암호화폐 폐계에 관련된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산업이 더 발달하면서 암호화폐가 자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이죠. 블록체인과 같이 오픈 소프트가 자산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아마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나 기업들이 기준을 맞춰가는 그림이 슬슬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해당 물 실질의 경제적 가치 유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물론 자산의 정의는 정말 많습니다 뭐 복잡한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혹은 무형의 가치가 있는 물질이라고 할수 있는, 있는데 이거는 너무 사전적 정의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산의 금식을 그본 부채 더하기 자본인데 기업의 경제적 활동의 전반적인 크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통해서 현재 얼마나 돈을 지 이제 갚아 나가야 될 것이고 자본을 통해서는 본인만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고 그에 관한 정의가 자산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전 기업의 경제적 활동의 전반적인 크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 보통 회계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기본적인 방향은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기업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무형의 가치물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교환이 가능하고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며 수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지급을 받으며 앞으로 기업의 항목이 있어서 저 중요할게 그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에서 어떤 자산으로 평가 될 지가 정말 다음으로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합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유형자산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인력도 아니고 물리적 자산도 아니고 시스템 자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어떤 특정 시스템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오픈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무형 자산으로 먼저 분류가 될수 있다는 건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상 태표를 보면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암호화폐 종류로서는 당좌 자산을 볼수 있는가. 무형자산 혹은 무형자산을 볼수 있는가를 고민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동자산이라고 하면 1년 이내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거를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비유동자산은 1년 이상 혹은 더긴 기간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여러분이 간단히 생각하면 유동자산을 조금 쏠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그 정의를 보면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회계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KIFRS랑 KGAP입니다. 뭐 정의도 많고 요 조건도 많지만 간단하게 쓰이자면 k i f r s 는 상장사에 정말 많이 쓰이고요 KGAP은 비상장사에 많이 쓰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k i f r s 는 공시 항목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KGAP은 상대적으로 적은 공시 항목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KIFRS는 많은 국가들의 회계 기준과 회계 생각, 회계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치하고요 KGAP은 복자적인 기준을 제정한다는 게각 기업이라든지 그 산업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자본 혹은 부채가 평가되는 방식조차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현금성 자산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IFRS 기준에서 유동성 자산 중에서 현금성 자산이냐를 함께 살펴봤을 때 일단 첫 번째 것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자산으로 확정된 금액의 현금을 전환이 용이하며 가치 변동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매우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저 코인들은 당연히 유동성이 높은데 다른 뭐 코인들은 유동성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죠. 뭐 사토시로 거래된 어떤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유동성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가장 어 중요한 거는 이제 확정된 금액으로 현금이 전혀 용이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다른 거래소마다 각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가치 변동도는 항상 매분 있기 때문에 KIFRS 기준으로서는 암호화폐는 유동성 자산 중당사 자산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k 갭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래소를 이용하냐 그 다음에 그 거래소의 그 수수료를 얼마나 할인 받을 수 있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큰 거래비용 없이 한 코인당은 현금으로 전환이 매우 쉽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의가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가치 변동이 없는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금융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이자율 변동이 전혀 없죠 금융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만개조차 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k 계 i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현금성 자산이라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형 자산인가? 그러니까 비유동 자산 중에서 무형 자산인가? 무형 자산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게 무형 자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특허, 브랜드, 지적재산권, 개발비, M&A를 하게 했을 때 관련 영업권조차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의 보이지 않는 노하우와 모든 지식조차도 무형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면 KIFR 기준에서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비유합성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비유합회성 자산으로 먼저 분류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형태도 없고 기업이 소유한 식별이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서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K갭인데 K갭의 조건들을 단것 같아요. 재화의 생산이 가능하나 용역이 제공 가능하며 탄에 대한 임대 혹은 관리 사용으로 목적으로서 기업이 보 보유하고 있다. 식별이 가능하며 기업이 통제하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무용자산으로 정말 정의가 되는 아주 좋은 항목이 아마 무형자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오스나이 t h e r 같이 추가적인 코인이나 다른 메인넷을 만들 수 있는 게이 t h e r e u m 이기 때문에 케이기준으로무용자산으로서 항목에 포함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 어떤 기업도 소유하지 않고 분리 가능한 상품이나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이 제공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비화폐성 자산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무형 자산으로 식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으로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제 생각에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서는 이 자산이 어떤 자산인지 만약게 정리가 된다면 본질적인 산업의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기업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회계에 관련된 건데 회계의 부분이 정립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며 어떤 부분을 좀더 많이 고려해야 되는가를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다시피 재무상태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산을 이렇게 평가할 때 내용연수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빚 드는 비용을 어떻게 측정을 하며 매출은 여기서 끌어모으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발생된 이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취득비용은 뭐 앞으로 그더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가 달라지게 되면 감사의견을 할 때도 더 많은 부분들이 거론이 되고 고려가 되겠죠 세 번째, 감사의견이 달라집니다. 감사의견이 왜 중요하냐면 사업에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게 감사의견이고 투자자들이 감사의견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이 기업에 투자를 지속해야 되는 것인가 앞으로는 전망성 있는 거를 판단하는 정말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감사의견조차 달라집니다. 지금은 통일지 않기 때문에 감상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고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정립이 된다면 더 많은 건전한 투자자들이 투자를 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판단하에 투자를 처리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 법률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률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암호화폐를 준비하는 사업이라든지 정부 쪽에서의 규제라든지 전반적인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이 서 겪는 시행착오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다섯 번째로는 가볍게 들릴 수 있겠지만 회계를 공부하거나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CPL라든지 AICP라든지 CFA라든지 좀 재무 관련된 모든 자격증 시험에는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공부해야될 항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암호화폐 에 관련된 세금이라든지 그것들까지 포함시키고 뭐 어떻게 이익을 평가가치 측정가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분명히 모든 기업마다 록진 산업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이 컨텐츠를 여기서는 마치고 다음 컨텐츠는 b t 시 코리아 재무제표를 함께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